Oh. Welcome to Totally 이터 c r a t e Simulator! The game is in a success. This is a very good game. 시 h e g a 이다 is in a success. t 시 e game is in a success. The game is in a s u c c e 을 s The game is in a s u c c 터들 s The g 이번 라운드는 귀여운 티모와 치어리더를 뒤에 배치해주었다 치어리더는 공속 버프를 주는 역할로 이 게임에서 병맛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준다 <웃음> 얘들아 나갑니다! 띠모띠모 내가 또 한때 티모로 이름을 날린적은 없었지만 내 뒤에 누나들과 함께라면 무서울게 없었다 누, 누, 누나들? 그렇다. 사실 팀원은 똥 챔프였다. 왜 그런거 있잖아요. 어떤 게임이든 빠지면 아까운 캐릭터 사용하기는 어려워도 잘 쓰면 개사기인 그런... 유진노 그래, 용... 그래, 용... 그래, 용... 야, 이건 그냥 크레용 아니냐? 야 그렇다 용이 개사기였다 어얼래얼 어어어씨구 어씨구 어, 지금보니 15초동안 버티면 되는거였다 하지만 나 사나이 피한듯 정정당당하게 이겨주 찢지 오지마 오지마 그 다음 단계들이 너무 어려워서 레드팀과 블루팀의 유닛을 모두 배치할 수 있는 샌드박스 모드를 했다 그런데 이 맵에서 바가지를 무슨 2단 엽차기로 쑤셔박은 히든 유닛을 발견했고 한번 써보기로 했다 저녀석이 누군지 네가 잘 알아보고 오렴 아이 복수다 어? 어? 이 복수 이다비 흐흐흐흐 <웃음> 그렇게 <목소리나> 좋았지. 야야야야 <웃음> <웃음> 말로해 말로, 해, 말로. <웃음> 야, 야, 야, <이> 피해 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렇다면 세계관 최강자들끼리 맞붙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블루팀 복서가 좀더 높게 떠서 빨리 떨어진 레드팀이 죽은듯하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혹시 이런 세계관 최강자 6명이서 싸우게 된다면 이거 이어지는 내용인데 안보면 개찐다